더나 보고 있을 음, 물론 그것이 명작이긴 하지만 으이? 자네들을 위해서 내가 어, 주식투자대회를 준비했네 자자자자 자, 자, 자, 박수 자자 아... 와... 아... <웃음> 아... 자, 물론 내가 심심해서도 맞네 자 내가 그 밤새워서 그 규칙을 한번 정해봤는데. 한번 들어봐봐! 햇양이배 NCS 주식대회를 시작합니다. 각 요원들은 가상화폐 5 0만양을 지급받습니다. 요원분들은 지급받은 화폐로 주식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종목은 실제 존재하는 기업의 특정 연도주가 변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거래소에서 기업별 시작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식 거래를 위한 정보 구입도 가능합니다. 요원분들이 서로 정보를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주어질 예정입니다. 음? 아니 쪼매씨 언제부터 알고 스탠바이 하신 거예요? 다 알고 같이 달려온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나도 몰랐네. 아. 음, 음, 어, 자, 이제 슬슬 그 복장을 갈아입고 시작해볼까? 어, 어, 강당 뒤편에 주식 거래소가 있으니까 1차로 주식들을 구매해보게나 흠 물론 내가 1등으로 구매할 거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1차 주식 구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각종 목별 시작가는 거래소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야? 아, 아, 네, 네, 나 성공할 네, 네, 네, 수 네. 있겠네 아 자기야 우리 집 지붕 털려서 누수예요 누수 아따치 씨도요? 전집 날아갔어요 폭풍이에요 폭풍 아그나아요 이거 몇 년도 기반일까요? 이게 이쯤이면 이 예산 이렇고 저 예산 저럴 텐데 에휴 그래도 최근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예전 거면 재미없잖아요 아 자기야 애경 백화점 나오면 어떡해요? 아휴 막 한복 화장품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죠? 아 코리 아나예요 뭐예요? 손에 손 잡고 가시든가. 아 이러다 다 죽어. 이거 정보 진짜 우리만 알아야 되는데. 아. 오, 오, 안라 네. 보스, 보스. 뷰티 종목 아방가르드하고 오트쿠티르적으로 올라간대요. 어? 어디서 들었어? 어 머스테브 정보인 것 같아서 자유분방한 뉴욕커처럼 엿들었죠. 뭐? 믿겠네 자네만 믿겠네 어머 자기 자기도 주식 좀 해요? 아저잘 모르는데 많이 좀 도와주세요 따지 씨만 믿을게요 어머 날 믿긴 왜 믿어요 좋아하는 셀프예요 자기 우리 집 진작에 누가 파먹어서 비 와요 자기야 완전 비와 당신이에요 비와 당신 아따지씨따지씨사랑인는거 알잖아요 그러지 말고 알려줘요 아 이런 거 하려고 달려온 거 아닌데 아 바빠 짜쉽나 왜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파란색이 좋은 거죠? 저 파란색 좋아하는데 아,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잖아요 저 사주에 물이 없어서 파란색 가까야했거든요아 뭐라는 거야 난리 고르시야 저는 이번에도 볼지나 하겠죠 그냥 집에나 가고 싶다 아 딸기 우유 먹고 싶은데 아 잠깐 편의점 갔다 오면 안 돼요? 아 딸기 우유요 러시기님 조금만 참아요 이것만 하고 제가 사드릴 테니까 진짜 조금만 참아요 아 나는 지금 먹고 싶은데 아지금이면안 된다고요 결식이는 편집해서 사라 도희는 주식 사러 갈 거야 조도혜씨가뭘 알아요 아, 나 진짜 짜증나 1차 주식 투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차 주식 구매 및 결과는 온전히 여러분들의 운에 따랐습니다. 2차 주식 구매부터는 정보 거래소에서 정보를 구매하시거나 거래판을 이용하여 서로 정보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정보 구매 및 거래는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각 참가자들은 시작과 함께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정보는 포인트만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포인트와 함께 자신이 가진 정보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왜뭐 이러는 거야? 왜이게는지야는 음, 거야? 아니, 나 완전 알고 쐈어요. 저도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저 진짜 망했어요. 에, 에 나왜 올랐지? 그게 왜 무슨 빙조지? 어? 어우러면 좋은거 아닌가! 나는 대박났구만! 울랄라! 저도 조금 아방가르드하게 올랐네요. 와.. 이게 뭐야.. 아, 정보공에서 꼭 대박났어요. 정보거래를 위한 포인트 획득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결과에 따라 각자 포인트를 추가로 얻을 수 있고 팀전, 개인전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주식 정보를 구매하실 때 혹은 약자 지목 정보거래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자 지목 정보 거래에는 거래소에서 다른 사람이 구매한 정보를 빼앗아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한 정보는 여러분을 부제로 만들 수도 알거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단체전 게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편성표를 확인해주세요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하겠습니다 보라팀 게시기 보라팀 화이팅 하나요 네화이 하나 하나 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노랑팀이 보라팀에게 줄 제시어 초성 두 글자는 지우 지니다 지우 제시예 두둥둥 바로 제기대! 시작 조달 조달 요준! 자질! 요즘 조정 조제 자제 자제 지진 어 조작 자진 지지 어어 어. <웃음> 안녕하세요! 어번어어어어습니다지지지지지 네, 지조, 지조, 지조. <웃음> 조조! 조 <웃음> 일주 조준 오어 조준 아까 나왔어. 전 조준 아까 어? 나왔어. 조지 조지 보전 감중 10초 남았습니다. 공자 아조전 전주 종지 종지 아네 어려 어려 어려 종지까지 땡입니다아왜 어, 네, 생각보다 엄청 잘하시는데요. 네. 잠시만요. 근데 이거 조지는 외국인 이름 아닌가요? 아 네, 조지라는 아, 단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조지 신라 아, 심정원에서 아 재결사항을 <웃음> 기록하고 서사하여 간포하던 관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웃음> 아 조준이라는 단어를 아두 번째 하셨어요. 네 조준 빼고 몇 개인가요? 열아홉 개입니다. 열아홉 개. 와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우리 팀 최고. 우리 팀 최고. 우리 팀 최고. 보라 팀은 내려오시고 이제 노랑 팀이 게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보라 팀이 최고다.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문제는 큐브 큐브입니다. 큐브 큐브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하프 하프 줄임말 안됩니다. 줄임말 안됩니다. 에? 네? 줄임말 안 돼요? 에? 줄임말 안돼요. 에? 뭐지개 어려운데? 음... 시간 흘러 가고 있어요. 30초 됐습니다. 안 돼. 아, 네. 아, 네. 아 네. 진짜 없어요 근데. 호피 호피. 호피도 안될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안되죠? 영어잖아요. 하트도 영어잖아요. 아 그럼 뭐야. <웃음> 호피 그러면. <웃음> 하푸. 허파. 허파. 한패, 한패. 아 3, 아 2, 1, 끝! 아 와, 와, 와, 와 저개운했다 <웃음> 네, 노란 갈고군, 팀 갈고군. 다섯 문제 맞추셨습니다. 아할머니 어 하시겠다! 와, 와 대박. 대박. 대박. 아, 머 하시겠다! 와,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아요요맞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만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으 육아 위비대, 육아 위비대. 육아 위비어렵다는비안 어렵다고 해요. 아아요비대 육아 위비대. 아 위비대. 육아 위비대. 육아 위비대. 육아 위도대 육아 위비도 솔님이 세 번째 타자에게 문장 전달합니다 리그 서장 남촌동살제 리그 서장 남촌동살제 리그 남촌동살대 아하 자 이제 조매님이 전달합니다 세번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알아 들으신 대로 세번 전달해주세요. 어 느그 서장 남성복이 느그 서장 남성. 어세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답 뭐였을까요? 정답 느그 서장 이 남성복이지? 이거 뭐야 뭐예요? <웃음> <웃음> 아, 아, 아 이거 도예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요 도예님 도예 그 서장 남천동 사이제 아 이거는 솔직히 백님 팟이다 어? 진짜 <웃음> 네, 어, 제가 들어봤을 때 조회님이 <웃음> 아이 때문에... 사람이 정리하 <웃음> 어, 어, 남천동이 어디예요? 저도 몰라요 아 모르는데 모르겠어땡 자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짱은 세번씩만 얘기해주세요 시작 우리가 돈이 없지 다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다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다오가 없냐, 없냐. 네두 번째 분세번 해주세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자또 해주세요. 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웃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웃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자자자 마지막 문해 주세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얘기 해 주세요. 우리가 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와 정답. 아! 다시 말씀해주세요 네? 다시 얘기해주세요 우리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난 처음에 아, 우리가 맞다. 안 하셨잖아요 아아니요 했어요. 네. 했어요 했어요 네. 했어요 했어요 국장님 네. 아, 정답 그 포인트를 획득하신 분들께서는 포인트로 원하시는 정보를 구매해 주십시오. 잠시 뒤 약자 지목 정보 거래에서 정보를 거래할 때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 한번에 모든 포인트를 다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자 지목 정보 거래에서 좋은 정보를 구매한 것 같은 분에게 본인의 포인트와 상대의 정보 맞거래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 분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보다 적은 포인트를 가진 참가자를 지목하여 정보 구매를 제안할수 있습니다. 진이님 약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지목해주십시오. 저는 제이지요. 투락 우라라. 대박. 이게 언니들 싸움이다. 7 0포인트로 거래할 정보 있나요? 아, 추가해주세요 30포인트 오우. 추가합니다 더 추가해주세요 150포인트로 거래해주세요 루라루라 어디 한번 볼까? 어. 어라. 이근장 남천동 사이제. 아? 근서장 남천동 어떻게 잘 들리고요? 누구서장 남천 동살제 어? 누구서장 남천 동살제 어? 누구서장 남천 동살제 똑같은데요? 뭐라고? 아 언제 시작했대요? 세번다 하신 건가요? 아니 시작을 말해야지. 아뭐 하나도 못 들었노. <웃음> 큰일입니다. 아, 아, 자, 자.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 <웃음> <웃음> 예. <웃음> 어? 경찰청! e l l don't tell. Don't 제대로 l don't tell. Don't tell. d 요 n t tell. d o n 이 tell. Don't tell. d 경찰청. 아 정답 경찰청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거 문장이라고 한거 아니에요? <웃음> 어, 저도 억울해요. 자 단상쪽으로 모여주세요. 단상쪽으로 모여주세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가 <웃음> <웃음> 끝났어요? 예. 네. 저... 말을 인 고인... <웃음>